안녕하세요 찬수 채널입니다. 오늘은 93년 IFBB 세계 아마추어 보디빌딩 대회 세 번째 시간으로 마이너스 80kg 체급입니다. 마이너스 80은 아시아 미들급의 강자 싱가포르의 아즈만 압둘라 선수와 미국의 유니 샌보거 선수의 대결로 흥미진진했던 체급입니다. 두 선수의 매치업과 함께 러시아 챔피언 알렉산드 선수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기본 포즈와 프리 포즈 영상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규정 포즈가 되겠습니다. 일곱 개의 포즈를 취하는 규정 포즈. 자, 첫 번째 이도박근. 네, 이 이두박근 포즈에서 싱가포르의 아즈만 압둘라 선수가 네, 이 선수죠 네,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할배은 힘이 많이 들어 보이는데요? 네, 이 포즈를 규정 포즈라든가 또는 또 자유 포즈를 1분을 잡는다 하면은 운동을 10분 이상의 힘이 든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포즈 가슴과 팔 부위 네 번째 돌아서서 등 근육과 다리의 뒷 근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의 그 비장근을 보시죠 역시 흑인 선수라 그런지 이 선수도 예외 없이 비장근의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우승자는 어느 근육이 특별히 좋은 선수가 우승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결함이 적은 선수가 제일 좋은 점수를 따게 되겠습니다. 네. 네, 삼두박근을 비교 심사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이제 쉽겠어요. 여섯 명이 똑같은 근육을 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 마지막 포즈. 배 근육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포즈입니다. 미들컵 경기의 마지막 주소 e 들어줬 자신의 특징적인 자랑할만한 근육을 심사위원들에게, 관객들에보이는 포즈가 되습니다 사실은 um, 이때는 심판 카드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다는점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영의아사도 <목소리법> <목소리법> <목소리법> 네, 미스터 유니버스 출신이 r u 한바이러스 l e 소 a 자였 e r Russia, Russia, r u s 습니다알렉산 s 선수 r u s 아시아 챔피언이면서 작년에 유럽 챔피언을 지 i 니다 u 주가 특별한. u s s i a r 리 s s i a r u 데이 네. 선수 어떤 근육이라든지 전체적인 표현은 습니까 근육의 네. 그, 발달 상 굉장히 좋고요. 은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니까 어떤 자세잡던그은그습니다그이 선수의, 선수의 결합이라하면이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선명도라든가 그런 에서는 감점의 대상이 되겠네요. 는 근육을 충분히 남 선수입니다. 미국 선수장. 여느 이스라 선수 피가 대단히 크군요. 이상는 제가 볼 때는 몸 k g 이상을 가다는입니다 그래서 근육의 크기는 좀줄니다 It's 이렇게 요니 샘버거 선수 싱가포르의 아즈만아둘라 선수가 되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입니다. 작년 2체급에서 2위를 한 선수죠. 이 선수 근육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네, 이 선수는 이두바근과 가슴 근육부. 상체가 하체에 비해서 많이 발달되고 특히 소릴베근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등 부술을 잡을때 백 부술을 잡을때 굉장히 어, 좋은 자세가 나옵니다 대단히 진지하게 복지를 러실스타는 러닝스타는 러닝스타는 는